하세요. 파도 불어왔습니다. <웃음> 아 그러세요? <웃음> 네, 제 유튜브가 잘될수 있을까요? 자, 유튜브 생각을 하시면서 일곱 장을 뽑아주시면 되세요. 지금 이거 녹음되고 있는 거죠? 네. 잠깐 정지해도 돼요? 왜요? 카드가 <웃음> 너무 안 좋게 나와가지고. 안 좋게 나왔어요? <웃음> 지금 현재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으신가 봐요.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시니까 힘든 부분도 좀 있어 보이고 그동안에 좀 심적으로 좀상처받은 것도 좀 있고 그리고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좀 많이 잘 따라와 주지 않은 이런 부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여러 가지 컨텐츠를 가지고 잘 이끌어오고 계신 거는 같은데요. 본인은 뭐큰 욕심을 낸다라기보다는 힘든 상황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내가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만족했다라고 하시면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다른 각도로 방향성을 전환해보면 어떨까 이런 거를 고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맞으신가요 네, 네. 오,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그런거 지금 고민하고 있었어요 진짜 대박이다 <웃음> 어, 밤에 잠도 잘못 주무시고 여러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이런 카드 들이시네요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선생님이 수익성을 바라는 것보다는 내가 하, 좋아서, 내가 좋아서 즐기면서 하는 이런 마인드가 조금 있으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수익성도 같이 좀 고려를 해보지 않을까 방향성을 좀 확장시키고 싶은 이런 마음이 좀 강하게 드러났네요. 제가 원래 그림 컨텐츠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림 위주로만 올렸는데 타로도 같이 다룰까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혹시도 볼 수가 있을까요? 음, 컨텐츠를 좀 타로 쪽으로 확장하면 어떨까? 타로도 나쁘지는 않아요 타로도 나쁘지는 않으신데 기본적인 타로에 대한 어떤 소질 또 타로적인 이해 이런 것들도 되게 좋으시고요 너무나 좋으시고요 그리고 타로도 굉장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타로 쪽으로 내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변동이나 움직임은 없어요 카드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이 타로로 내가 확장을 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확실하게 들지는 않아요 해볼까 하면 어떨까 음, 해도 괜찮을까 하게 되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컨텐츠를 잘 꾸려나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왔다갔다 하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있는 이런 상황이신 것 같고요. 타로는 이제 중간중간 간간히 넣어서 하시게 되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게 원래 타로를 제가 시작을 했을 때 이걸로 막주 수입원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시작을 한건 아니거든요 네. 이걸 통해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고 저 자신의 그런 나침반 같은 역할을 이제 타로가 충분히 해주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 계속 즐기면서 하고 있는데 어 이거를 전문 채널로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없긴 해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 을 만나서 소통하고 같이 또 얘기를 나누고 타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또 즐기시는 것 같고요 내년의 수익이 네. 괜찮을지 내년 수익이요? 네. 그러면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타로로 1년 운세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달별로 제가 봐드릴게요 올해는 많이 힘드셨는데 프리랜서죠. 굉장히 자유롭게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는 그만큼 없으실 수도 있어요. 즐기면서 일을 하시니까. 그치만 고정된 수익은 없다. 먹고 사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금부터 이제 해서 1월달까지는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을 잘 꾸려가지고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고 방어를 조금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실 수 있어요. 그치만 2월달은 되게 괜찮아요. 썬의 태양 카드가 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주변 사람들의 후원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어서 되게 잘 되는 거거든요 달빛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주변에서 보고 아 괜찮다 뭐 이런 여러가지 컨텐츠를 하는데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다양하게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할수 있는 사람이다 어, 주변에서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일거리도 많이 주시고 금전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달은 2월부터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으시죠 네. <웃음> 네. <웃음> 뭐, 내년 1월 빼고는 전반적으로 2월부터 쭉 보시면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요. 내년 겨울에 결실을 조금 보실 수 있어요. 와, 어, 너무 좋은데요. 저도 그래 보이네요. 네, 펜타클3 잖아요. <웃음> 네. 어, 펜타클3 최고인데요. 뭔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과 팀업, 협업, 이런 걸 통해서 같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어, 이런 것도 생기겠어요. 음, 너무 좋은데요? 겨울에? 어, 늘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시니까 우리 달빛쌤은 정말 잘 되실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제가 힐링하고 가는 얘 어, 근데 <웃음> 네. 정말이에요 제가 뭐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내년 운세가 나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겨울에 너무 좋으시다 음, 태양 떠 있잖아요 음, 너무 좋지 어우... 이거 네. 진짜 대박이다 제일 네. 궁금한 거 주사위로 보시면 돼요 궁금한 거 제일 궁금한 게 뭐죠? 그러면, 제가 3개월 내에 여자친구 생길까? <웃음> 지금 계속 선생님이 일질문만 네. 하셨네, 진짜로. 그 3개월 안에 여자친구 생길까? 저는 벌써 봤어요. 달빛쌤 그손 안에 있는 주사위를 <웃음> 어. 아, 어떡하나. 못본 걸로 하고. <웃음> 네. 그대로 나오면 안 되니까. 네. 3개월 안에 여자친구 생길까? 뭐, 여기 그냥 펼쳐놔보세요. 음. 사실 7번이 이제 파트너십을 이루는 배우자 자리이긴 한데, 사실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큰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기대 안 했어요. 아, 네. <웃음> 아, 생겨야 되는데. 아, 슬프다. 자, 그럼 제가 우리 달빛쌤 빨리 여자친구 생겨야 되는데, 그죠? 자,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 저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 운명인가봐요. <웃음> 그렇죠? 아 여자친구 질문에 말이죠. 네. 아, 일단 좀 돌아다니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잘안 만나긴 네. 해요. 사람을. 그래서 좀 돌아다니시고 사람을 같이 소통도 좀 하시고 돈도 좀 쓰시면서 <웃음> 네. 들어도 <웃음> 좀 돌아다니셔야 되지 않을까 음... 뭐 이런 생각은 조금 있긴 하네요. 근데 워낙 여성분들 볼때좀 이것저것 많이 따져서 보지 않으세요? 따지는 것보다 저 스스로에 네네. 대한 자신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네,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네. 그래서 누군가 네. 만나는 만날... 있는 것도 조금 겁나기도 하고 음. 새로운 사람에 대한 네. 겁 그리고 저 자신에 네.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아, 그러시구나 네. 연애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 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자신도 없고 그래서 기대도 안, 안 했어요 안 좋아, 네. 아, 안타까워 네. 일즘만 잔뜩 가시고 그죠? 예상은 했었어요 아, 아 이거 이거는 슬픈 음악 아. 깔아야 되겠다 네? 여러분 <웃음> 어. <웃음> 이거, 이거 해야 되겠네 아. 연애. 네, 연애 어쩔 수 없죠. 일반 계속 하니까 자 그러면 안타까우니까 연애 질문 한번 해볼게요 카드로. <웃음> 아좀 생겨야 될 텐데. 아 우리 달빛 쌤 정말 훤칠하신데 말이죠 성격도 좋으시고. 그쵸? <웃음> 다 뽑으셨나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남자들은 나이가 70이 돼도 이쁘냐 이렇게 물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할빛 쓰면 어세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자 볼때 외모 봐요, 안 봐요? 봐요? 아, 솔직하게 말해서. 네. 솔직하게 말해서. 네. 제 그리는 그림을 그리는 네. 것만큼이나 봐요. 그렇죠 본다니까. <웃음> 네. 아니 사람이 눈이 달려 있는데 어떻게 안 네. 봐요? <웃음> 그렇죠. 외모를 보는 게참 외모 지상주의. 네. 아니 근데 이쁜 이쁜 사람들만 기억하는. 하, 근데 네. 그런 건 있어요. 사실 예쁜 거 좋아하고 네. 귀여운 거 좋아하고 그런데 보는 걸로 좋아하지 이렇게 뭐. 네. 이성을 사귀는 걸로 네. 저는 이제 소통이 잘 되는 네. 그게 가장 선이긴 하거든요 음. 네. 사실 외모가 너무 예쁘시면 조금 네. 저는 감당도 네. 못하고 네. 부담스러워요 음, <웃음> 네. 그러시군요 음. 그래도 이쁜 여자 따진다고 카드에 나왔어요 <웃음> <웃음> 네, 네. 예쁜 <웃음> 여자 엄청 좋아하는 걸로 나왔어요 사실 지금 이제 외롭지만이 외롭고요 그리고 혼자 있으시니까 그래도 자기만의 어떤 분야가 있고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몰입하는 성향이 강하죠 늘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여자를 조금 만날 때 연애 스킬이 좋다거나 말씀을 잘하신다거나 이런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연애에 대한 확신도 별로 없으시고 아 내가 과연 여자친구를 이 시점에서 내가 사귀어도 되는 것이냐 사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도 약간의 이율배반적인 그런 감정이 있어요 어, 어디 여자 없나? <웃음> 이런 것도 이제 보는 거예요. 어디 괜찮은 여자친구 없을까? 사귈 만한 소개팅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끈은 이제 놓치지 않고 생각은 하고 있는 거죠. 음. 근데 이제 하신 일 자체가 워낙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죠? 음, 지금으로서는 사실 결과 카드가 어, 썩 그렇게 어, 만날 수 있다. 3개월 안에 이렇게는 보기 힘듭니다. 안타까워요. 저도. <웃음> 아니 선생님이 더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저아 <웃음> <저요>? 아, 지금 <웃음> 아까 1질문보다 이렇게 연애 <웃음> 질문에 <웃음> 더 이렇게 밝아지셨어요. 저 <웃음> <웃음> 이렇게 제가... 좋아하세요? <웃음> <웃음> 재밌잖아요. 남의 연애사들 재밌고 아 근데 달피쌤 진짜 연애 좀 하셔야 돼요. 너무 안 <웃음> 하셔가지고 <화나셔서> 안타깝네요. <웃음> 음. 매력이 너무 많으신데 매력을 좀 어필하셔야겠어요. <웃음> 공기고원 하시는 거지, 이제. 아... 어쨌든 안타깝네요. 이게 더 봐드리고 싶은데 연애를 뭐 없으니까. 없으니까 볼게없 누가 누가 연락하고 썸이나 타는 사람이 있으면 썸 타십니까? 볼땐 네, 없어요. 썸안 타세요? <웃음> 썸도 없고. 네. 연애를 하셨던 분들이 계속해요. 안 하신 분들은 안 합니다. 네. 저 27살 때까지 못소리였어요. 음... 그래갖고 이제 저희 남편 만나서 저희 남편 첫사랑이죠 결혼을 한 건데 괜찮아요 늦게 하면 또더 좋은 인연을 인연법에 따라가는 거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실 수도 있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27살 때까지 못 소리셨다고요? 네. 제가 35살 때까지 목소리였어요. 못 소리였어요 못 네. 소리였어요? 어떡해 다섯 까지못쓰시면은 네. <웃음> 산으로 가셔야 되는 거의 그 수준 아니에요? 아, 저, 저 머리 깎고 중대일까 봐요. <웃음> 아이, 그건 아니시고 자 그러면 네. 지금 우리 달피선생님 에너지 세장 한번 뽑아보세요. 음. 너무 이 커리어에 대한 그게 너무 크신 거 아니에요? 음? 자신의 어떤 일에 대한 방향성 확장 일에 대한 것들 굉장히 고차원적이시네요 정말로 음. 오로지 제 이제 생각들이 이제 그런 쪽으로만 이제 몰입이 되어 있으신 거죠 어, 진짜 왜안 생기시는 거예요? 어, 연애를 해야지 힐링하는데 그런 생각도 있어요 이게 네. 진짜 아... 팔자가 아닌가 네. 아니야요그렇 <웃음> 야, 이거 너무 우울하잖아. 여기가 까 여기가 깔르하네 아, 뭔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아닐까 <웃음> <웃음> 생각이 들어요. 아, 대박. 네. 저보다 더 하신대요? 와. 27살은 <웃음> 아무것도 아니지. 대단하시다, 정말. 네. 아, 쉽지 않아요. 어떤 처방을 해주고 싶다, 정말. 내년 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의미로 내년 한 해가 이제 어떨지 자신이 하는 일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선생님이 어떨지 룸카드로 한장 뽑아보도록 할게요 카드가 신기한 게 되게 많네요 네다 수업하는 겁니다 네아 두구두구 짠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이게 운조라 고 그래서 이게 룸 문자인데 만사 형통 기쁨 환희 그리고 우정이나 사랑 모든 게다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런 카드거든요 이게 하시는 일들이 뭐든지 다 소원이 성취되는 아주 좋은 거예요 여기에 사랑도 포함이 됩니다 선생님 아 대박 네, 사랑도 포함이 되고요 사람들과 어떤 소통이나 관계에서 오는 기쁨도 해당이 되고요 금전적인 것도 해당이 되고 다 좋아요 해피해지는 카드거든요 와 이거는 네, 아주 대박이네요. 좋아요 찍어주세요 핸드폰으로 찍으셔가지고 너 갖고 다니셔도 되고 그림이 정말 이쁘네요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우리 달빛 선생님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또 소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타로마스터 버찌라고 합니다 네 버찌 선생님 네. <웃음> <웃음> 제가 이런 걸잘 못해요 <웃음>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태 유튜브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타로마스터시잖아요 타로를 보시는 분이고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게 타로를 수업을 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네 제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는 버찌와 타로여행 아시는 분들은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강의는 여기 하남미사에 제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미사에도 버찌 실전 타로스쿨 강의실이 있어요 어, 기쁜 소식을 하나 전달을 해드릴게요. 타로마스터 네, 임지원 거지 선생님께서 네. 이번에 책을 내셨어요. 이번에 작가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웃음> 책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너무나 예쁜 책이 이렇게 아,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네, 책 네. 너무 예쁘죠? 이쁜만큼 보기에도 편해요. 어, 아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에세이 같은 느낌인데 책 제목대로 타로 희망을 펼치다. 희망을 다루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기존 서적들은 보통 이제 전문서적 같이 팁을 알려주는 게 주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이야기 속에 약간의 팁을 은은하게 전해주는 전문서적이기도 해요 저도 이제 봤는데 한번더 보고 싶고 두번더 보고 싶은 책이기 때문에 강추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를 잔잔하게 쓰고 사람들한테 어떤 위안이나 위로와 희망을 주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에세이 형식으로 이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어 여기 되게 이쁜 게 있어요 버치 선생 이거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아, 팔찌인데요. 에너지 좀 약간 개운하는 의미에서 원석이에 원석 테라피. 네. 그래서 원석 팔찌. 제가 만들어서 맞춤으로 이제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이런 이제 오르곤 나이트. <웃음> 너무 이쁘네요, 진짜. 이거 네. 받아가면 정말 사람들이 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금전을 상승시키는 거라던가 원석 팔찌는 이제 많이들 파시니까요. 주로 파는 건 아니고요. 이제 상담 이제 주로 하고, 이제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 뭐 애정운이나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한테 권해 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달빛샘한테 만들어 드린 거예요. 오, 진짜요? <웃음> 네. 한번 해보세요. 오, 진짜요? 오닉스하고 호화에서 금전은 요즘 작년만 못 하다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웃음> 제가 이제 지인분인데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달빛샘 생각하면서 만들었습니다. 호환석하고 오닉스 부정적인 기운하고 조금 안 좋은 거지 약간 막아주고 그리고 금전운도 상승시켜주고 사이즈가 잘 맞네요. <웃음> 어 이거 감사합니다 이거. <웃음> 네. 이야 내년에 이거 덕분에 제가 뭔가 잘 되겠네요. <웃음>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고요. 끼면은 네. 마치 여자친구로 생길 것 같고 막 그러네요. <웃음> 여자친구는 아닙니다. 제 <웃음> <웃음>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자,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해 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타로마스터 버찌라고 합니다. 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아, <웃음> 알겠습니다. 아, 웃겨. 아, 아.